차에 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질문의 위력은 이처럼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었다. 다만 마음에 품고 있던 부정적인 질문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린 늙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이다.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 짧은 책을 되게 길게 말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짧은 책에 그 세계적인 이제 자기 개발 강사인 앤서니 라빈스의 어, 정수가 다 담겨있는 거거든요 정수가 그래서 이게 책을 건너뛰기 좀 힘들어요 하나하나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니까 러막 어떤 책들은 한 가지 내용을 한 권으로 풀어놨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 가다 좋아요 왜냐면은 예이 사람 책들이 다 두껍거든요 이 책은 700페이지고 다른 책은 8 0 0페이지예요 합치면 1500페이지죠 1500페이지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권으로 예, 축격하다보니까 굉장히 얇은데 1500페이지에 담겨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다 중요한 내용들인거죠 자 그래서 어 이번에는 뭘 볼거냐면은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인생은 질문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거 어 그래서 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해서 이 앤서니 라빈스가 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어포메이션이라고 할수 있죠 약간, 약간은? 근데 좋은 질문들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걸 좀 읽어드리면은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의 질문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죠?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곳인가? 이 일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 일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일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은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력을 주는 아침 질문. 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질문들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이 행복한가? 왜 그것이 행복한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가? 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지금 내 삶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자랑스러운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왜 그것에 감사하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즐기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왜 그런 결단을 내렸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왜 그를 사랑하는가 어떤 느낌을 그것이 주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활력을 주는 저녁 질문 자 이건 아침이고 이게 저녁에 자기 전에 읽으면 되겠죠 나는 오늘 세상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기여했는가 오늘 배운 것은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내 삶을 발전시켰는가 오늘 이룬 것을 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만 봐도 내 삶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유도해주는 질문이 동시에 정말로 중요했던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말했던 포라클의 정수는 감정이다 근데 그냥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에 내가 얼마큼 머물 수 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은 이 질문들을 매일같이 따라가면은 우리의 기분이 매일같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차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차도 이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좋은 쪽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을 할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서니 라빈스가 왜 성공했는지 알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감정을 얻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론적인 내용인 거고 이 앤서니 라빈스의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살수 있느냐 를 많이 고심하고 연구한 끝에 나온 이런 결과물들인 거죠 음자 그래서 그 예시가 또 바로 나옵니다 그게 또 좋아요 전 예시가 나오는게 되게 좋은데 일단 활력을 주는 질문법을 알면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저도 이제 솔루션을 할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질문을 그니까 러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이 거부감을 갖거든요 알고 있어도 근데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은 더 많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좋아하는데 어 이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나는 뉴욕에서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함께 한 적이 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나는 늘 그를 성공한 사업가로서 젊을 때부터 시작한 변호사로, 변호사로서 존경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동업자가 산더미 같은 빚만 남겨놓고 갑자기 떠나버리는 바람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 성공한 변호사인데 동업자가 자신한테 산더미같은 빛만 남겨놓고 도망간거예요 몰래 돈만가지고 도망간거죠 자 초점이 일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에게 활력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활력을 빼앗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든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것을 갖게 된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바로 얻게 된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게 달라진다. 그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공감이 좀되실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동업자가 어떻게 날이징으로내버려둘수가 있지?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이 일로 내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가 없으면 내가 꼼짝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고객들에게 나 혼자서는 더이상 회사를 꾸려갈 수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은 모두 그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점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적 많죠. 저 사람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나의 기분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모르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으면 내 삶은 정말 절망적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걸 모르나? 뭐 이런 식의 내 인생이 이미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기 똑같은 겁니다. 친구를 도울 길은 많았지만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먼저 아침 질문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을 사용해보기로 했다. 나는 우선 이렇게 물어봤다. 지금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말이 좀 황당하고 우습게 들리겠지만 지금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그러자 그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럴 수 있죠. 자, 동업자가 모든 것을 내가 진짜 막 10년 동안 읽어왔던 뭐 20년 동안 읽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빚만 남기고 도망갔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아무것도 난 행복할 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얼마간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아내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 내게 무척이나 잘해주는 데다가 우리 부부는 금술이 좋은 편이니까 말이네. 다음에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내와 금술이 좋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그야 내 삶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지. 그분은 아주 특별한 여성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아내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자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만 그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의 감정 상태가 좀더 좋아지도록 도와준 것이다. 감정 상태가 나아지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행복을 느낄 만한 것이 더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어떤 작가를 도와서 첫 출판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그 작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며 그때 자신도 정말 행복을 느꼈어야 했다고, 했다고 말을 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했지만 사실은 별로 그 기,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다고 말했다. 만약 그때 자랑스럽다고 느꼈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 기분이 얼마나 멋질까라고 상상하는 동안 그의 감정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또다시 물었다. 자랑스럽다고 느낄 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랑스럽다네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이거든. 어른이 다된 아이들의 된대미를 보면은 내 자식이라는 게 정말로 자랑스럽지 뭔가. 아이들이야말로 내가 남기는 유산의 일부라고 할수 있겠지. 자신이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내가 이렇게 묻자. 이 변호사 양반은 방금 전까지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믿던 사람답지 않게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풋내기 변호사 시절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것에 감사했다.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물어봤다. 지금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변할 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마음이 설레는 상태라네. 그가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는 그의 감정 상태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물어봤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나는 그에게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동업자가 떠나버려서 오히려 잘된 일은 없을까요?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그게 좋은 점도 있어. 매일 뉴욕까지 나올 필요가 없이 코네티컷에 있는 내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지. 그리고 또 한가지 좋은 점은 내가 모든 일을 새롭게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네. 그 일로 인해 그는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기로 했다. 아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고 맨해튼에 있는 차, 사무실에는 자동응답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들뜬 얼굴로 즉시 새 사무실을 구해야겠다고 말했다. 채몇 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질문의 위력은 이처럼 기적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그는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었다. 다만 마음에 품고 있던 부정적인 질문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모두 잃어버린 늙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이다. 사실 삶은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가 그 선물을 발견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였다. 정말 좋죠 저도 사실은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네그 솔루션 할 때도 많이 쓰고 평상시에 누군가 위로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쵸 질문 전과 후가 엄청난 차이죠 자 보면은 이 자수성과에서 성공한 미국에서 엄청 이제 크게 성공한 변호사가 자기의 지인이 모든 것을 빼앗고 비만 남겨놓고 도망갔을 때 절망적인 생각만 했죠. 만약에 그 절망적인 생각이 너무 오래 빠져있었다면 이 변호사는 재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매일같이 막 술만 퍼마시고 어막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런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누군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 절망적인 생각이 빠져서 막술퍼마고 막 가족들한테 해코지하고 폭언을 막 일삼고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앤서니 라빈스가 질문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주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이 일에서도 내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구나 좋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고 해결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 제 어느 순간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져있을 때학습때 무능함에 빠져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꿨을 때 긍정적인 감정 속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꿨을 때 그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사실 그거예요 좋은 감정에 머물러라 좋은 생각에 머물러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공부 책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거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는거죠 어자 몇개만 보겠습니다 핵심적인거 몇개만 딱 보겠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은 덩어리 나누기의 위력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한 번에 감당할 수 없이 큰 덩어리를 욕심내서 한입에 베어무는 법이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그 뭐냐 러시아 시크릿 트랜서핑에 나온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생각할 때그맨 끝에 있는 소망만 생각하면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꼭 거쳐야 되는 중간 과정들 그래서 소망을 쪼개서 그 가장 가까운 소망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더 빨리 소망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라 말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덩어리를 쪼개는 것이 성공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다 자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최후의 목표를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작은 조각 즉 달성이 가능한 작은 목표로 쪼갠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그 조그마한 성공을 이룰 때마다 자축을 성공을 자축을 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를 쪼개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사실은 들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그 목표들을 이뤘을 때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마음 공부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성공을 굉장히 큰 성공처럼 받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공을 가속화시킨다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작은 성공에 대수롭지 않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건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큰 것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건방진 경우가 있어요 이건 너무 좋은 일이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뭐 층카님 제가 나중에 더큰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경험담 남길게요. 그때 후기 쓸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 그런 마인드면은 그 후기 남기는 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짜잘짜잘한 성공들을 다 기록하고 남기시는 분들은 엄청 빨리 가요. 왜냐? 아 나는 성공하고 있어라는 그 감정에 계속해서 자신을 노출시키거든요. 이 성공의 흐름에 날 태우는 거예요.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나를. 나 성공하고 있구나 봐봐 오늘도 이걸 성공했고 저걸 성공했어 자 나는 오늘도 감사하게 썼어 난 어제도 명상을 했어 나는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어 어 나는 오늘 30원이 들어왔어 어 내일은 뭐야 엊그저께는 20원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30원이 들어왔고 오늘은 300원이 들어왔어 와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 나한테 점점점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어 아 어제보다 오늘 10배나 많은 돈이 들어왔어 그치 않아요? 30원에서 300원은 10배잖아요 10배 10배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어 와 내일 여기서 열배면 3,000원이네 와 진짜 나는 점점점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잘, 잘해야돼요 그니까 러 자만하지 말고 기뻐,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면은 그게 건방이 되지 않습니다 크게 감사하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로 끝내야돼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만하고 끝내는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끝내는 거죠 자랑만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어 앤서니라비스 써놓은거 되게 간단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앤서니라비스가 그때 작은 목표 뭐였을까요? 음식을 줄이는거 먹는거 줄이는거 음식을 남기는거 왜냐? 그전에는 배가 불러도 억지로 다 먹었던 사람인거예요이 사람은 근데 처음으로 음식을 남겼을 때그 사람은 이 성공도 크게 자축을 했어요 왜냐? 작은 성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할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가 이제 좀아이해질까봐 근데 작은 성공들을 자축하고 축하해 나갔을 때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